다양한 비디오 게임이나 유틸리티 프로그램으로 위장한 해피파일 바이러스의 외형은 평균 남성의 키를 넘는 2.1m로 검은색을 띠는 인간형으로 보이며 하얀 얼굴에 넓은 눈, 비정상적인 큰 미소는 표정의 변화 없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어 기괴함을 배가시킵니다. 해피파일 바이러스는 웹사이트를 자체 코딩하고 네트워크 트래픽을 통해 파일을 무작위로 감염시키는데 개인이 변조, 압축되어 있는 파일을 받아 해제하게 된다면 감사 인사가 적힌 텍스트 파일과 정상 아이콘보다 낮은 품질을 보여주는 변조된 실행 파일을 보게 됩니다. 실행 파일을 열게 될 경우 사용자의 식별 넘버는 666A로 지정되며 프로그램은 어떠한 제약이나 지불 없이 본본의 완벽한 폭제품이 됩니다. 컴퓨터 바탕화면의 아이콘들은 해피파일 바이러스의 얼굴을 표시하는 아이콘들로 대체되며 실행 파일은 작업표시 줄트레이에 프로그램으로 표시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작업 관리자를 통해 강제 종료되지 않으며 다음 프로세스가 진행됩니다. 비디오 게임의 경우 실행 후약 15분이 지난 시점부터 해피파일 바이러스의 존재가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플레이어를 천천히 따라다니면서 게임을 노리던 해피파일 바이러스는 게임 플레이가 서서히 빨라지기 시작하면서 플레이어를 따라잡아 컴퓨터의 과부하를 일으킵니다. 그 밖에도 사용자 666A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닫으려고 시도하거나 프로그램을 10분 이상 방치시키면 해피파이 바이러스는 비디오 게임과 마찬가지로 과부하를 일으키는데 과부하로 인해 전력 부족을 야기한 방에는 어둠이 드리워지며 해피파이 바이러스는 실체를 가진 모습으로 사용자 666A 앞에 현현합니다 실제화된 해피파일 바이러스는 천천히 그리고 섬뜩하게 사용자 크리프 6A를 향해 이동을 시작하고 점수적으로 다가가는 속도를 올려 방안의 분위기를 공포로 불들입니다 사용자 크리프 6A에 도달한 해피파일 바이러스는 심장마비를 일으키기 위해 겁을 주지만 사용자 크리프 6A가 심장마비를 일으키지 못한다면 신체를 여러 조각으로 도입낸뒤 마치 존재 자체가 없었던 것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해피파일 바이러스가 사라진과 동시에 사용자 리6 6 a 의 컴퓨터에 있던 변조된 파일 또한 삭제되어 흔적조차 찾을 수 없게 됩니다. 해피파일 바이러스는 파일을 설치한 사용자만을 노리며 전력이 돌아와 방을 밝힌다 하더라도 보이지만 않을 뿐 사용자 리6 6 a 를 향해 지속적인 걸음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사용자로 하여금 절망과 혼란을 야기합니다. 불법 다운로드 된 파일에서 백룸에 불길한 느낌을 받았다면 남김없이 삭제시키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럼 전 여기까지